불교문예작가회는 동인지 야단법석 출판기념회와 시화전 낭송회를 동백꽃 아름다운 고창 선은사에서 개최했습니다. 3월 30일에서 31일까지 2일간 진행된 이번 문학기행은 동백꽃 향기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불교문예작가회장 회관 스님, 현성 스님, 선은사 부주지 대선 스님과 70여 명의 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실제 에, 에, 이 서른사는 문학의 배철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 석정 박하영 선생님 음, 밑에서 어, 미당은 서정주 선생, 조지훈 선생, 신석경 선생, 만혜 한용훈 선생 등 많은 분들이 에, 그 스님과 직접 배우고 겨루하고 했던 음, 그런 음, 분이 거주하던 이 선사 도량입니다. 음, 아주, 어, 서울에서는 아주 먼 곳이지만은, 가까이 미당 서종교 문학관도 있고, 어, 또 우리 선사 도량이 다른 도량하고 달리 아주, 어, 원만하고, 또, 예, 아, 아늑한 그런 도량으로서, 또, 문학인의, 에. 예, 심경 속에는 꼭 깊이 이렇게 새겨질 그런 도랑이라고 생각해서 이곳 서른사에 왔습니다. 서른사는 뭐 자랑할 것도 아주 많지만은 특히 동백꽃 그리고 어 꽃무로축제하는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예, 가을의 예, 단풍이라고 할까 야, 면에서 진짜 아름다운 도랑입니다 이 도랑에서 우리 예, 불교문의 작가의 회원들 그리고 또 어, 이, 같이 예, 한국문단에 글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과 여기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 모임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선사 주이스님, 또 부주지스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 행사 진행을 하신 여러 시우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사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여기 선운사 이시국 교구장이신 경호 큰스님이 해야 할자리인데 오늘 불사 자본위기가 진금옆 문수사에서 지금 3시에 동시에 거기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관계로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에. 우리 선운사는 네, 앞으로 항상 제가 우리 신도들아, 신도분들하고 얘기하는게 선사하고 선운이라는게 있다 그래서 선운사에 보면 선운사를 보는게 아니고 선운을 봐야된다 그래서 우리 선운이라고 하는 것을 참선수도자가 우리가 참선수도자라 것은 모두가 수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면 모두가 다 수, 수도자입니다 참선수도자가 서하와운하니 서하 붉은 노을 깃대는 저녁노을에 잠시 눈이 투출 천개라 손에 빗자를 활장 열고 타파진 연이라 세상 인연을 모두 타파하니라 이영지기 선군이라 부력 연후와 이것을 이름하여 선으을 했으니 이것이 어디 바탕하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주신 대신해서 여러분 에, 1박 2일 손은사에서 지내는 동안에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많이 당해하시고 손은사에서 흠뻑 지어졌어요. 1박 2일 동안 에, 그 우리가 생선을 신문제에 싸면 결국 신문제에 어떤 생선 냄새가 나듯이 이게 처음에 생선과 신문의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가면 하나가 되 듯이 우리 산새에 들어와서 오늘 선사 올라오면서 개울 소리 산새 소리 동백꽃 붉은 동백꽃 또 수선화 다 각기 다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오늘 1박 2일 지내시면서 그것이, 그것이 모든 다름이나와 하나가 아닌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걸 우리 선혜제 이름하길 무인공산 수류화계라 합니다. 결국 산에 들어갔을 때는 산과 나의 모든 다름이 만났지만 결국은 무인공산 수류왕이다. 예, 통 비어서 물, 물이 흐르고 산이 예, 꽃이 피더라. 이렇게 하는 가슴다. 오늘, 예, 오늘 좋은 시간 선운사에서 예, 예, 지내시면서 꼭 가슴에 흠뻑 젖어서 앞으로 좋은 시상이 가득 가슴이 안 보고 셔서 다시 좋은 책으로 좋은 말씀으로 함께 세상 인연을 가져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인 조영재, 조윤진 부녀의 해금 연주에 이어 불교문의 작가회 동인지 야당법석 출판기념회, 신앙서회, 가야금 병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내 원궁 오르는 길김미형 꽃무렵 기다림이 꽃결 같은 길 동백꽃 애틋하게 붉게 놓인 해관 스님은 선은사는 미당 서정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 배출된 한국 문학계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다며 문학이 영혼을 살찌우게 하듯이 여러분의 작품이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선은사 부주지 대선스님은 멀리 선은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1박 2일 동안 선은사에 흠뻑 젖어 자연과 하나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